양파들이 주변에서 양파 눕고 있어요? 있어요? 네입여 같은데? 같은데? 8개밖에 안 됐는데 <웃음> 알이 주먹만 하네요 주먹만 해 <웃음> 뿌리도 네. <좀> 참 실하네요 <웃음> 네? 잎입 자체가 두껍고 줄기 마디 절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<웃음> 이제 이제 입과 줄기의 양분들이 양파 키우는 곳으로 이제 다 이동이 되겠죠. 아... 다른 데는 양파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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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용량도 작기 때문에 아예 큰 양수기를 설치해가지고 모든 밭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딱 깔려져 갖고 있죠. 여기까지, 뭐, 한, 먼 자리는 한 2km 정도? 2km 정도 지금? 네, 원간이 깔려져갖고 있습니다. 원간이 여기까는거야 네, 밭자리마다 전부 다, 밭 앞에 아니면 뒤쪽에, 그길 바로 밑에까지 원간을 다 묻어가지고, 벨브가 이런 식으로 다 달려져가지고 있습니다. 편리하겠네. 편리하게 하려고 많이 공을 들였죠비용도 <웃음> 많이 들어갔은데 그렇죠. 엄청, 처음에 할 때는 돈도 많이 들고 했지만 지금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, 뭐, 시간 타임밍 맞춰서, 퇴근할 때 그냥 몇 시간 후에 꺼지게끔 탁 스위치만 맞춰놓으면 은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고 다 합니다. 거기에 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? 바깥 기온이 30도면 비닐한 온도는 35도, 뭐 40도까지 한낮에는 올라갑니다. 이게 손가락 위에 부분이 양파 바닥까지 안 닿이죠. 그죠? 네. 네, 그러면 한 20cm 이상은 이게 두둑이 높아진 거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물 빠진 배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흙이 비닐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햇볕이 그 비닐한 온도를 너무 많이 높게 올리 상승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풀도 잡아주고 뭐 슈퍼추비 연면 살포 하시려면 은 지금 상태 이 정도 되시면 한 2kg 500백으로 한 2kg 정도 사용하셔서 연면 살포해 주시면 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이 오후 13일. 13일 네 야, 야 이제 양파 수확할 게 얼마 안 남았어요?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지금 양파들이 숨에서 슬슬 눕고 있어요, 있어요? 네. 식사 준비하는 네. 것 같은데 네. 상태가 네. 어떻습니까? 음, 올해 겨울 가뭄 때문에 처음에 조금, 저희는 항상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뭐, 한 10일까지 심었거든요 네.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잘 성장해주고 물 관리를 해주니까 성장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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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수 여덟 개밖에안 됐는데 알이 <웃음> 주먹만 하네요 주먹만 해 하네. <웃음> 야, 오늘이 5월 13일입니다 6월 아니에요 5월 <웃음> 13일입니다 5월 13일 5월, 13일. <웃음> 네. 5월 13일에 지금 양파가 이렇게 지금 잘 컸습니다 잘된 곳은 보통 입수가 보면 뭐 11개 12개까지도 지금 보통 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, 네. 그런데 저희는 뭐 항상 그분들보다 한달 늦어요. <웃음> 한달 늦게. 숲은 너무 많이 늦죠? 네, 단무지 뭐 수확하고, 뭐 이런 배추, 콩 같은 작물들을 수확하고 항상 조금 늦게 그 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수가 늘어날 시간이 없습니다. 뿌리도 네. 참 실하네요. 뿌리도 <웃음> 실하고. 한참 양분 지금 흡수하면서 잎 자체가 두껍고 줄기 마디 절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이제 이제 잎과 줄기 있 양분들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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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예. 농촌 알바 팀들이 오기 때문에 <웃음> 예, 예, 예. 또 이걸 수확하니까 그때 예.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SM팜하고 추비가 필요하지 않나요? 뭐, 뭐 저희는 전작물 다 밑비료는 이제 코팅 완효성된 SM팜 사용하고 어 추비는 이제 슈퍼추비를 사용을 많이 했죠. 어. 지금부터, 지금부터 뭘 관리해야 됩니까? 됩니까? 어, 지금부터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이제 양파들이 이제 서서히 눕기 시작하거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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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지기 전에 그래도 최소 방제를 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더 하시고 이제 물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수확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. 음. 네. Here we go.